<웃음> 진짜 누가 회연지, 이런 이벤트라니까 내 엄청 노랗게 나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야? 너야? 너야? 아! 아못 <웃음> 듣겠어 오늘 영희한테 고백하는 시이 있는데요. 그 과거에. 아, 과거에 고백하는 이 기타를 내고 있습니다. 꽃게 드시면 되겠다슬 Yahoo!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게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다가서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간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면 상쪽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믿어 h I'm f n in love 오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다 죠